101번 도로, 해안도로를 따라, 이런 절경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와. 저는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요 워싱턴주하고 오레곤주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고요 어, 101번 도로 상에 있는 것입니다 어, 101번 도로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해안도로 서부태평양 해안도로를 따라 서쭉 이어진 그런 도로입니다 워싱턴 오레곤 그리고 캘리포니아 저 밑에 멕시코 국경까지 이어지는 어, 샌디에고 그쪽까지 이어지는 어, 101번 도로 1번 도로 네. 미국 대륙횡단 하시는 분들은 101번 어, 도로를 꼭 한번 타보시기 권해드립니다 네. 이게 거북손이거든요 거북손? 응어 진짜 거북이 가 생겼네 에, 이게 거북손인데 이게 먹는거예요오 그래요? 응. 그, 아니 저응 어, 이거 이게 살... 맛있대요 거북손? 응, 삶아가지 진짜 거북 발같이 생겼어 네, 이거 근데 콩뭐 갖고와서 잘라 이렇 뜯지 뜯어지 징그럽다 근데 좀 음. 네? 근데 거기에 쫑류수록 다 됐죠 오오 음, 엄청 많이 붙어있네 이게 다더워 그렇게... 어우, 그걸 또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나는 저 그렇게 그렇게 다닌 사람도 몰랐는데 거북선이랍니다. 거북선. 거북, 거북선이 아니라 거북선. 오마이갓! 벌써 얘가 완전히 샤워 온천을 하네. 어? 벌써 그... 이 소금물에 그렇게 푹 들어가면 어떡해 거북수... 어우 요거 저 소라 같은 달거 아니야? 달팽이? 탈팽이. 아! 저거! <웃음> 아우! 다 젖었어 그러게요 케자 여기 많이 붙었네 그러게 여기 다 가져가서 오늘 저기 된장찌개 어우 되게 많아 된장찌개 달팽이 응 달팽이의 응. 거북손에 이순신 장군이 타던 거북손 아! 어, 얘가 그런 게 아니라 어, 파도가 치는구나 네. 아 날씨 죽인다 비 오니까 더 좋네 너그 <웃음> <웃음> <웃음> 뭐랄이네? <하네>? 아니야 지역방송? <웃음> 네? 아이 도 <웃음> 지역방송 꺼주시고 <웃음>